루게리병은 제1급 후유장해에 해당하나 재해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 부족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 446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경 재해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2015년 11월경 작업장에서 턱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점차 의사소통이 어눌해지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일로부터 4년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제1급의 신체장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지병원 의사 H는 망인의 경우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위험인자로서는 관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검사 결과 누계리병의 유전적인 소인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신체장애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루게리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신체 감정을 한전문의 제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과 루게리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과 루게리병 발병 시점이 맞물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